서울사이버대 k 에 다니고 나를 y a r 서만 e 줬다사 s o u s and f o r t h e are hidden, e y r e turned t some o t h e s o s and f o o t h e are hidden, t e are turned t some o t h e s o l s and f o o they are h i d d e h r t u n e i t some o t s o u s and f o o t h e are hidden, e r e turned t some o t h e 가만 있어봐. 안 가봤냐, 얘들아? 수준. 서울산 이포 대학에 다니고 나를 전교해서 말아줬다 서울산 이포 대학에 다니고 나를 전교해서 말아줬다